중심에 거아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고요요네 코로나 이후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을 친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잘안 돼요. 오케이, 시민님, 키시는선까요 자, 당골 <단골>. 박주물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물어볼 게 많아요, 요새. 네, 우선 임판사 탄핵 예. 네. 이탄희 의원이 큰역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 때문에 네.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은 헌재는 소송이 개시된 뒤에 소송 요건이 일부 불비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도 헌법적으로 해석할 의미가 있으면 보안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각화된다고 볼수 없고 임기가 2월 말에 끝나니까 네. 아, 2월 말까지 나오겠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 각하해 버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네. 있는데 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절차를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하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또 빨리 판단을 내릴 수있다 법원에서도 있는. 이미 위헌적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결은. 검찰 공소장 또 증거기록 등이 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리 어, 진행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또 하나는 백윤규 산자부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수사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또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나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변경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검찰이 정치 영역으로 쑥 들어온 거 이거. 그렇죠. 모두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사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 사법의 영역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 실제로 이제 월성 일억이가 조기 폐쇄 됐던 과정을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수익이 나는 걸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는 나고 있었어요. 근데 적자가 100억이 나냐, 예를 들어서 90억이 나냐, 요 정도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은 당연히 사업장을 접는 게 맞습니다. 접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배임이 될수 있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계 안전하지 않다는데.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게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공소장 뒤에 붙어 있는 그 삭제했다는 문서 목록이 같이 공개가 됐어요. 그 목록에는 또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전혀 상관없는 맞아 북한의 뭐 원전 뭐 이거, 이거 검토한다는 그런 지금, 문건이 지금 북한 원전 이야기 그그 그 사건 있잖아요. 이그 네. 사건이에요. 네. 네. 월성 1호기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그걸 버젓이 집어넣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한 그러니까 공소장 그런 삭제를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니냐? 장관에게 누가 지시했지?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거슬러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구성영장이 기각이 됐고 기각된 이유가 뭐 도주할 우려가 없다거나 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거나 이거보다도 소명이, 소명이 부족하다. 안 된다. 검찰이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또 탈탈 털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반증인 것이거든요. 감사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검찰 삼각동맹이 이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을 타겟으로 진행시킨 정치적 수사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정책은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거야. 그 영역에 검찰 이 지금 옳지 않아. 라고 쑥 들어온 거거든 검찰 당연하니까그래서 범죄수사라고 하는 검찰이 한편 먹고 들어온 거야 이게 야당이 추천했던 원안이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포함되어 있던 모임이 있어요 원자력산업계가 꾸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북한의 원전 좀 짓게 해달라였어요 <웃음> 그 북한이 원전 지어야 된다고 2018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친원전 세력들이 네. 이제 남쪽에서는 원전 장사 끝난 것 같으니까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니까. 그게 그래. 애를 썼었는데 지금 와서딱 손바닥 뒤집듯이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장사 안 되니까 이주 하다가 말았잖아. 대통령 간첩이라고 막 몰아붙이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싹 살았잖아. 음. 자, 그게 이제 영장 기각 사건이고 하나 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 하고 있는데 수사권 완전 분리시켜 야 된다. 검찰개혁위원회라는 어, 어걸 만들어서 그 밑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 TF라는 또 작은 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요일 날어 회의에서 가닥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곧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아마 법안으로 만들어질 오케이. 건데 그러면 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세요. 검찰이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를 지금 1차 수사를 할수 있어요. 나머지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해서 보내온 사건을 어 기소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정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네. 기본을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개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나 이거 수사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건데 그걸 검찰이 못하도록 하려 는 안을 지금 만들고 그걸 어떻게 축소를 해놨냐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해놨어요. 그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 수사권 수사개시권도 떼내지만 그 외의 수사권도 일부 더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중수처를 만드는 거야. 이게 중수처라고 불릴지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찰은 기소만 할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상. 내가 이 사건을 수사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을 정하지는 않은 거죠. 음, 저희가 이제 팀 내부 회의할 때는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는 중수청이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특수한 곳, 굉장히 대접받는 곳처럼 느껴질까봐 네. 그냥 수사청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수사청. 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일부 기능을 가져갔듯이 이 수사청이 또 일부 기능을 가져가서 애초에 검찰이 다 가지고 있던 권한, 특히 수사 권한이 중요하거든요. 수사 권한을 떼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어, 정리가 됐다는 거죠, 지금. 아이디어는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어, 남은 건 이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어. 법안을 성안해서 이제 발의하면 되는 거죠. 어, 윤호중 법사위원장 나왔을 때 어, 빠르면 2월 늦어도 서울시장 선거 끝난 이후 올 상반기 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일정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발의는 최대한 2월 내에 좀 하려고 하고요. 어, 발의는 네, 통과는 이제 국회 일정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시기가 될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금과 같은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검찰은 굉장히 많이 권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6대 범죄 플러스 알파 말고는 수사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제 사실상 검찰은 나 이거 수사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현 정부 안에서는 여기까지 <웃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생난리를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분위기가 화박했다면서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라는 얘기는 20대 국회 때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예전에도 나왔어 예전에도 나왔고 공수처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논의예요 70년간 있었던 얘기야 네 사실상 70년간 있었던 얘기고 지난번 20대 국회 때는 패스트트랙 을 통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한거 고요 6대 범죄로 네 6대 범죄로 좁혀놓은 거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2단계로 가자 라는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올해 초에 t f 와그 위원회가 가동 되면서 오늘 사실상 그 위원회가 안을 정한거죠 오늘 네. 정했답니다 <웃음>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수사기소 분리 tf 팀장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더빠진거예요 <웃음> 나올 때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 <웃음> 머리 힘든지 <웃음> 윤호중 법사위원장 한한달 전쯤 나와서 이제 하고 있다 우리가 네. 결과물 나올 것이다 2월 내에 될, 될 거다 얘기하셨는데 될 때쯤 된거 같아 가지고 모셨거든. 됐네. 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박수. 네. <웃음> 자 그리고 또 나오신 이유 하나 더 있어. 예. 예. 박정민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종의원입니다홍영민의원실입니다 최혜영 의원입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이입니다홍정민의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뭐라고요? 네? 그 <웃음> 회원 네. 시키신 분? 국회의원 시키신 분. 법안 두개 시키신다고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만드는 일이에요. 당연히 국민분들 어. 의사와 뜻을 따라가면서 <웃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국민분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어, 인터넷으로 입법 아이디어라든지 어. 또는 요구사항을 접수해가지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에 어. 각 의원들이 하나나 두 개씩 나눠 맡아서 법안을 만들고 어. 보고 드리고 하는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여기 있다. 네. 이런 법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대신 아이디어를 내면, 오, 어, 이거 진짜 필요한 거네. 해서 이분들이 지금 여섯 명 모인 거예요? 지금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법조인 출신들이. 법조인 법안... 출신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한 분이 있네. 네. <웃음> 그 법안 쫙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네, 발의도 하고 통과까지 좀 책임지는. 네.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소? 예, 네, 그 주소로 신청하시면 은 양식이 다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좀 사각지대인 것 같다 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원 만들고 그럼 발표는 어떤 주기로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원래 2주에 한 번꼴로 진행 사항을 좀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이나 네. 근데 이게 좀 관심을 끌어야 저희 의원들도 힘이 나서 하잖아요. 어, 주소가 bit. ly/국회의원 시키신 분 치면 딱 나온다는 거죠. 네. <웃음> 그러면 양식이 딱 있고 네. 이런 법안 좀 만들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지 한번씩 보고를 네. 한다. 그러니까 선정되신 오. 분을 각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아, 직접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또이 사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를쭉 논의를 같이 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뭐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어. 알리고 또 발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들을 직접 듣고 네. 직접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배달도 해드리고. 뭐 배달도 하고, 하고 실제 네.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법으로 네. 만들 것이다. 네. 그 과정을 그 접수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드리겠다. 네, 다 보여드리려고 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잘안될것 같은데? <웃음> 예, 예, 초반에, 초반에 좀 탄력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신청도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힘이 그러니까 나니까 성, 이런 건 성공 사례 딱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고든이 네. 과정 전체가 재밌고, 네. 인상적이고, 딱 하나의 성공 사례만 나오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2주마다 체크해 볼게요. <웃음> 그래 주시면 좋죠. 네. 2주마다 체크해서 그 중에, 성공 사례 하나 나오면 음. 그분하고 같이 나오는 거지. 아 좋죠. 응. 그 시민분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 듣고. 네. 시민분도 나오고 법안 발의한 사람도 나오고 네. 왜 이런 법안을 발했냐 의 그다음에 그게 실제 적용되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지쫙 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 좋죠. 진짜 약, 약속하신 거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 <웃음> 야 이거 네. 재밌겠다. 네. 재밌긴 재밌는데 성공하기 쉽지 않아. 맞습니다. <웃음> 첫 번째 성공 사례 한번 나면되거든요 이거. 음. 요 홍보차 또 나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웃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재밌겠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